엘리시움 최고의 나팔수가 합류 확정! 영광으로 알라구! 도시의 밤하늘은 휘황찬란한 무대야! 누구보다 높이 날아올라서 트롬펫을볼 때는 나도 주인공이 된것 같은 기분이거든! 빰빠라밤! 나팔소리 준비! 캬, 연사 자라! 왜 그리 맥 빠졌어? 기운 차리라고! 리드미컬하게 발사! 좋아! 당신의 클라이맥스로! 벌써 포기하려고? 안 되지! 경배하라! 나랑 연주 솜씨로 겨뤄볼 사람? 따부를 틈이 어딨어! 가자! 좋아! 당신의 클라이맥스로! 뭐야, 뭐야. 무슨 재밌는 일 생겼어?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봐, 응? 어? 트럼펫은 우리 악단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이야. 내가 잠깐만 사라져도 다들 어쩔 줄 몰라 한다니까.